비틀즈보다. 비틀. 그 정도로 자랑스러워. 오. 혹시 멤버? 비라든지뭐비라든지뭐비비비비 비유라든지 뭐뭐뭐 아, 동영상 조회 비고요 제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... 듀오스 아이가 지금... 듀오스 신조어부터 <웃음> 예. 너무 한꺼번에 예. 막 얘기하니까 예. 예. 비비어 근데 막말씀하셨던 비틀스 은기 자랑스럽고 네. 정말 그 훌륭한 그룹이야 아 그러니까 요즘 네. 그... 아 그래요? 아, 팬이라면서 아, 네. 저 제가 사실 정말 죄송한데 TV를 잘안 봐서 음. 아이돌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음. 근데 그 태형이가 처음 저한테 너무 이제 좋아하는 팬이다. 음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그때 교환하게 됐는데. 전화번호 있구나그 뒤로 이제 계속 연락이 먼저 오고 작업실에도 찾아오고 같이 뭐 치킨도 먹으러 가고 <웃음> 카페도 가고 뭐 이렇게. 근데 어느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어, 우리 밥한번 먹어야지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형,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. 너무 네. 바쁘니까. 네, 근데 그때 어? 왜 이러지 갑자기? 약간 좀. 잘 모르니까. 예, 네, 잘 몰랐거든요. 음. 근데 막 빌보드에서 막 이제 <웃음> 또막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네. 원래 보통은 이번 주는 힘들고 아, 다음 주도 오래 아, 올해. 라고 그러니까 아니, 보통 내 주변에 형 내일은 좀 곤란하고 내일 모 <웃음> 그러니까 <그렇지. 이렇게 웃음> 그러면서 이제 인별 그램 음, 음, 음. 그거에 이제 형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 원래는 좋아요가 한 100개, 200개 찍히는데 갑자기 만 개씩 찍히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네. 놀랬구나. 네, 그래서 놀랬어. 그때 처음으로 그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<웃음>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다녔어요. 아, 너무 짜증 나니까. 네, 계속 종소리가. 근데 그게 그 안에 알림을 끄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걸 필요를 <피로를> 못 느꼈었는 데 <웃음> 뭐. 네. <웃음> 네, 그래 가지고 그, 그걸 알고 <웃음> 나니까 야. 아니 근데 PC